신규 복귀 모험가 여러분 지금 검은사막 모바일 접속하시면 게임합니다 9월 8일 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서버 오픈 신규 서버 오픈 기념 타 드려요 빌드 레벨 4 0 0시 성백 블랙펄 의용지원에 3 0 0료600 블랙펄 75 레벨 달성 시3 0 0 블랙펄 거기에 60 레벨 캐릭터 생성권까지 신규 복귀 모험가 하면 출석만 해도 첫날부터 신난 장비 풀세트 계속 출석하면 해보 장비 선택 머리부터 파크까지 다준이 알림 신청 필수! 9월 8일 검은사막 모바일 뽑기가